내가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는가? 20년 동안 돈 날리고 사회 생활이나 가정에서도 개판입니다. 항상 우울하기만 한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본전 생각에 아직도 못 떠나는 바보랍니다. 주식은 하면 할수록 돈만 날리는 게임인 것 같네요. 어쩌다 수익이 나는 건 운이라고 누가 말하더군요. 돈 날리고 몸상하고 기분이 더럽고 우울합니다. 쉬는 날에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어렵게 어렵게 조금씩 만회하면 한순간에 한 방에 박살나네요. 그런데도 저는 왜 아직도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모든 게 주식에 달려있으니 가족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주식 때문에 할 도리도 못하고 날마다 돈은 제 곁에서 달아나기만 하네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다 때려치고 떠나야 합니까? 누구 말대로 주식만 안하면 즐겁게 살수 있는 겁니까? 나는 왜 주식에 발을 들여놓아서 매일 죽을 상을 하고 사는지. 미치겠다. 아직도 부족한가 보다. 진짜 미치겠다. 돈을 놀리면 이자만 나가고. 보고 있는 종목은 거의 52주 최저가에 와있고. 지난주 나와의 맹세 후 아무런 매매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믿음 하에. 이놈을 사면 내리고 매도 후 다른 놈 사면 다시 이놈이 내리고 아마 나는 이런 매매를 했을 거다 진짜 미치겠다 돈을 잃어도 좋으니 그냥 장에서 죽고 싶다는 유혹이 하루에도 여러 번 나를 유혹한다 지금이 최저점이야 지금 안 사면 기회는 없어 그래도 아직은 참고 있다 소총이 아니라 핵폭탄을 준비하고 그 한방을 위해 죽을 힘으로 기다리고 있다 바닥이 확인되고 상승장으로 터나기를 그 기간 내가 얻은 진리는 주식은 돈 차트 기타 등등의 어떤 매매기법도 아닌 나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 뿐이라는 걸 기다린다 또 기다린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면 똘똘이로 3-4 종목 박은 후 5에서 6개월이 지나면 아마 30% 이상의 수익은 나겠지 그렇게 1년에 짧게는 한 번, 재수 좋으면 두 번의 타이밍은 오겠지. 나에게 부족한 건 랭코 차트도 아니고 볼린저도 아니고 기술적 기본적 분석도 아니고 오직 하나. 시간이 멈춰진 듯 다급한 조바심이다. 단한 번만 나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면 그리고 그렇게 2년 5년 10년 길게는 수십 년이 지나면 나의 재산은 막대해지리라 믿는다. 주식은 나와의 싸움이다.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지 시장의 다른 경쟁자와의 싸움이 아닌 것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쓰러져가는 저 전장에서 살아남아 있음을 행복하게 느끼며 제이아의 고수 편지 안녕하세요. 전 아직 성공했다고 할 만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이한몸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전 20대를 거의 힘든 객지 생활로 보내고, 28살 후반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일찍 시작한 사회 생활과 무수한 객지 생활을 전전하고,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번 돈을 가지고,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피 같은 돈을 다 날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작하기 전에 객지 생활을 하면서도, 주식책을 수십 권을 몇 번씩 읽고 또 읽고 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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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을 잊으려 끊임없이 피워댄 담배. 소주를 거의 매일 마신 내 몸. 어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우선 몸부터 추스리자. 담배를 끊고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서 한 시간씩 매일 달렸습니다. 이렇게 며칠 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가뿐해지면서 머리도 맑아지더군요. 이어서 매매할 때도 초조하거나 불안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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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산을 올라간 지가 또 달리기를 한 지도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산을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모처럼 만의 산행이어서 그런지 꽤 힘이 들더군요. 한발한발 한발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해서 계절을 불릴 수 있었던가를 말입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알았습니다. 바로 마음속의 욕심을 비웠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매기법은 욕심을 비워야 하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 모든 실패의 원인인 내 마음속의 욕심덩어리를 내려놓고 내려왔습니다. 욕심덩어리들아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라 사라져라 다시는 내게 오지 말아라 욕심을 버림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은 이루 헤어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차분한 마음, 조급해 하지 않는 여유, 장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 등등, 그리고 그것들이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주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이후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나의 최초 원금을 모두 회복하고도 더 수익을 내고 있는 계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욕심부리지도 무리하지도 않고 많지는 않지만,